여긴 휴식같은거 없냐고? 그런게 있을리가 아 휴식시키는 방법 있긴 하다 해고 <웃음> 영원히 쉴수 있게 해드려요 우야. 왜 장사가 잘되는데 388원 나쁘지 않아요 제가 계속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윤이 남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요리사를 한명 고용을 더 해야될까? 연구원 연구원 뭐지 이거? 버그인가? 아그 사이에 패치가 돼서 연구를 하려면 이제 연구원이 필요한가봐요 아 이게 패치를 한번 했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연구 데스크 부석에서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연구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연구원을 누구를 고용할까요? 경험치를 두배 빨리 얻습니다 얘로가자 간격 좀 맞춰달라고? 뭐 이렇게? 아, 참네 얘까지 줄을 맞춰야 돼? 연구원이 사용할 책장이 없습니다 뭔 소리야 왜? 야 아니 추가를 해줬으면은 튜토리얼을 넣어줘 어, 여기있다 책장 500원이네 책장 0.7짜리가 있어요 나 연구 선택하는? 뭘 연구하는 거야? 얘는? 사람들 이렇게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술 마시고 있는. 너왜 책을 읽는데 돈이 나와? 물음 <웃음> 표? 어이 배치는 교수님? <웃음> 여기 칠판만 딱 만들면 그냥 바로 강의실인데요? 와손님 그새 또빡세 요리사 힘들어요. 어 요리사도 힘들고 바텐더도 힘든 모두 모두 아름다운 세상. 아니 얘가 음료수 다 따라주는데 얜왜 맨날 힘드냐? 요리사는 지금 한명 추가 고용 가능하거든요? 얘 좋다 얘 메인 코스를 서빙할 때마다 이 보너스를 받고 지금 메인 요리 스킬 장난 아니거든? 얘로 가자 좋아 한명더 들어왔어 총 400원 240원 여기 휴식 같은 거 없냐고? 그런 게 있을 리가 아니 주문을 얘한테 넣지 말고 얘한테 좀 넣어줘 왜 그러는 건데 다들 아 휴식시키는 방법 있긴 하다 해고 <웃음> 영원히 쉴수 있게 해드려요 아니야 지금 종업원 중에서는 힘들어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종업원은 주문을 얘한테 계속 넣고 있으니까 얘가 힘들어하는 것같아 종업원을 늘리면 얘가 더 힘들어하지 주문이 계속 들어오니까 아니 근데 내가 이거 분명히 저번에 플레이 했을 때는 연구가 다 잠겨있었거든요? 이거 왜왜다 뚫려있죠? 버그인가? 패치하면서 뭐가 바뀌었나봐 연구원이 생기기 전에 이미 플레이를 한 데이터가 있는 것들은 연구가 이미 다 열리게끔 해놨나봐요 뭐지 왜 레벨업에 있냐? 오 가격이 올랐어 아 이게 메뉴가 많이 팔리면은 가격이 오르는구나 좋은 건가 모르겠다 잔잔한 바다 위의 상선 이게 뭔데? 스페셜 공짜야! 우와! 그럼 이거 하나 더 두면은 최대치까지 구매.. 아이씨.. 하나밖에 못하네.. 까비 직원 배치를 다른 바에도 해달라고? 그게 안돼! 오.. 1100원 벌었네.. 봐봐.. 직원 배치가.. 돼! 미안해! 얘가 왜 힘들었는지 드디어 알았어! 이상하다.. 배치돼서 바뀐건가? 아 진짜 희한하네.. 아 저번에 안됐어요 내가..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됐었어.. 이러면 종업원 더 구해야지.. 음, 얘 좋다 놀러 와 요리 서빙하는 사람도 한명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웃음> 아닌가? 요리는 아직 많이 안나가니까요 일단 두고 봅시다 힘들어하면은 바로 넣어주면 되니까요 이벤트 한판 할까? 싫은데 뭐지? 치즈 이런거 모험가를 고용? 와 이런 재료들은 특수재료로 이제 모험가를 고용해야돼 와... 미쳤다 진짜 용사를 고용해서 재료를 조달해 와야 되나봐요 이게 이렇게 저녁에 날이 끝나고 나서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하고 야 궁금한 게 있는데 벽 있잖아 이거 이렇게 바꾸면 돈안 드네? 벽이 있는 곳에다가 창문을 걸어뒀는데그 창문을 없애려고 벽을 다시 두면 돈이 안 나가요 여기다가 창문을 옮기고 어? 더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이거를 회전시켜서 여기에다 두자 너무 공복벌레처럼 있나? 아 몰라 그냥 해! 그리고 퀘스트 뭐야? 부엌 향신료 감아서. 아 여기 넓혀야 될것 같은데 부엌을 좀 넓히자 아 이게 맞나? 부엌을 여기에다가 다 쑤셔 박는거지 이걸로 바꿔볼까? 느낌을 좀 다르게 줘보자 나무보다는 부엌은 돌로 되는 게 훨씬 깔끔하지. 괜찮은데? 어때? 자, 이제 부엌에서 향신료 찻잔이랑 가마솥. 가마솥은 너무 비싸. 됐지? 오, 야, 이제 진짜 약간 가게 느낌 나. 얘가 좀 어정쩡하게 좀 떠있는 느낌인데. 부엌에 조명을 넣자고? 얘네는 조명 없어도 열일하던데. <웃음> 램프 됐지? 어이 밝아 좋아 그래 역시 사람은 조명이 있어야 돼 가자 다음날로 손님이 계속 늘어나네 아야 얘네 여기 지금 서있는거 봐 미친놈들 오픈하자마자 그냥 막 바로 돌진할 기세네 와 무슨 블랙프라이데이세요? 어이 소름 끼치네 오케이. 왜또 들어오는듯 하면서 왜 다시 방향 틀고 딴 데로가 <웃음> 얘 엄청 힘들어한다 올려 어? 올려도 얼마나 더 줘야지 기쁜 마음으로 일할거야? 25원? 조금만, 조금만 계속 힘들어하려 짜증나네 어? 다 힘들어한다 이제 내가 제때제때 봉급을 안올려줬나봐 어? 엄청 좋아하네? 좋아하는 꼴은 못 보지 보통으로 간다 아니 근데 이게 좋아하면 행복도를 유지하면 뭐가 좋은거지? 아니 내가 지금 이게 실제로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게임인데 이윤을 좀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실제면은 자발적으로 좀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일 능률을 올리도록 이렇게 챙겨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돈을 많이 준다고 뭐가 속도가 빨라? 기분에 따라 청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라는 특성이 있다고? 모르겠다 일단 레벨업 다 하자 아 레벨업을 하면서 급여가 오르고 얘네 그게 오르네 같이 레벨업은 그때그때 그때 다 빨리빨리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봉급 올려야 되는 거돈잘 모이잖아 그지? 아 에일이 되게 잘 나가네? 야 여기에다가도 에일 하나 더야겠다 해 잠깐만 와인 안 뒀죠 우리 라인을안하 아니 음료수 다 채우니까 돈 바닥나는거 실화해요? 돈나 어디갔어? 이게 최대영역이 여기까지네 여기는 더 늘릴수가 없고 여기까지 늘린 다음에 바를 두개를 둘까? 이제 계단을 생각을 해야돼요 계단 본격적으로 계단을 신경을 써야되는 때가 왔습니다 긴 식탁을 여기다가 둬볼까? 오이딱맞네어 여기 쉣! 야! 의자 살 돈을 내가 생각을 안했어 돈이 없어 오우 우르르 들어오는거 봐 그치 이게 무슨 일이야 새로운 통 와인 구매 오케이 다음날이 되면 퀘스트가 갱신이 될 겁니다 오 애플파이 레벨업! 빵도 레벨업 해달라고? 어야 야, 못봤어 어 수익 좋아요 계속 이윤이 남네요 근데 이윤이 이렇게 남으면 좀 안좋은거 아닌가? 돈을 제대로 못 굴리고 있다는 얘기니까? 아 근데 연구원 진짜 얘 정체를 모르겠네 왜 연구를 다 열어주셨지? 제작진이 그러니까 연구원으로 해금을 해야되는건데 연구원이라는 요소가 추가되면서 그냥 연구를 다 뚫어줬어 처음부터 하나씩 여세요가 아니라 야! 기존에 있던거 그냥 다 뚫어줄게 너네 연구원 패치됐으니까 이제 디메리트가 생겼잖아 그냥 우리가 다 뚫어줄게 이렇게 된거예요 지금 자 다음날 어얘 힘들어 해도아얘얜 진짜 좀 X놈이다 월급을 왜 이렇게 처먹지? 이거 이렇게 한 폰, 두폰 올려주면은 얘네 계속 빨아먹는다고 나쁜놈들이야 자 이제 부엌 조금 더 꾸밉시다 가마솥 가마솥은 어디에다 두지? 모험가 식탁 구매 음악단상 구매 스페셜 쪽에 있던데? 음악단상 여기에 무대를 만들어놓고 이제 연주하라고 하면 되는건가? 연주자들은 어떻게 어, 새 조리법. 아, 1인 밴드. 손님이 늘어나는구나. 2층에서 10초 이상 더 기다림. 야, 많을수록 좋네. 4인 밴드 가. 왜안 와? 고용했는데. 다음날부터 오나? 악단 여러분, 어디 가셨어요? 연구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해고 안 해요? 얘 책만 읽어도 돈 들어오더라고요. 이원식 <웃음> 이거 봐봐 열심히 정독하고 있는데 몰라 신기해서 그냥 냅두고 있어요. 아돈 짝짝오른다. 이제 증축해야 돼. 망설일 필요가 없어 지금 증축하고 2층 건설 가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잘 옮겨야 되더라고. <웃음> 야 근데 이제 거리가 멀어져서 이거는 진짜 좀 생각해야 된다. 아, 야, 나 증축을 잘못했어. 가게 일 끝나고 재정비할 때 해야 돼, 이런 거. 지금 하면 안 돼. 개판내요도 아까처럼. 오늘만 버티자. 얘 어? 그냥 다올려놓 뭐야? 우유, 사과주, 꿀술? 이런 것도 되네. 얜좀 많이 힘들어하니까 얘로 넣어. 와, 미쳤다. 에이 <웃음> <웃음> 엄청 비싸요 <웃음> 얘 진짜 힘들어하겠다 총 수익 마이너스 나쁘지 않아요 이거 추가했으니까 바닥 정리하고 벽 부수고 아니 팔면 돈이 들어오네 나 몰랐어 그리고 연구원은 그래 여기에서 계속 연구하면 되겠다. 내가 이렇게 구석에 자리 줄게. 어. 내가 이렇게 가려줄 테니까 여기서 책 읽고 있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악단이 무대를 쓰는 거죠. 동무대로. 좋지 않냐? 여기 테이블 좀 추가할까? 굳이 이걸 여기다가 둘 필요 없잖아. 여기다가 두자. 계단.. 은 이제 계단을.. 나선형계단 여기다가도 더지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 이러면 알아서 자동으로 뚫리는구나. 아, 이게 계단이 뚫어놓은 거였네. 와, 또 돈이 엄청 들겠네요. 이거 중축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두고. 음식 평균 0.39 소유. 모험가 식탁을 여기다가 에 구매해야 되겠네. 미안하다. 계속 옮겨가지고. 너 일로 다시 꺼지려면. 모험가 식탁. 스페셜. 천원. 지금 돈 완전 개 마이너스네. 가자. 오, 어, 연주한다. 에에 뭐? 야, 손님 왜 이렇게 늘어났어? 아, 이거 올려 올려, 안 돼, 안돼 조절 좀 해야지 240명 정도가 적당하다 이게 가게를 꾸미면 꾸밀수록 일일 방문 손님 수가 늘어나더라고요 명성이 올라와서 가성비가 쩐다는 그곳 플레임 여관 아이, 동선이 좀안 좋나? 이거를 여기로 옮길까요? 그게 맞는 거 같은데? 아니면, 여기 테이블 전체를 약간 오른쪽으로 옮기고,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든가. 이게 동선도 진짜 효율적으로 짜야 돼가지고. 일단 애들 보내고 생각하자. 1층 바에 톤몇 개가 비었습니다. 뭐, 딱. 사과 좀 1201원? 기다려봐. 금방 채워줄게. 1201원, 1201원, 1201원, 1201원, 1201원, 1201원! 1201! 아니! 더 필요해졌잖아! 1,220원 1,220원 됐어 에쓰 또 밤이 되었군요 아 근데 이게 게임이 뭐라고 해야되지? 아무리 개트롤짓을 해도 쉽게 망하지는 않는 게임인것같아요 되게 기분좋게 할수 있는 게임이랄까? 발전속도가 빠르고 느리다 차이지 진짜 편안하게 할수 있는 게임입니다 엄청 막 공격적으로 안해도 되고 원래 막 경영게임은 한번 뭔가 시스템이 붕괴되면은 막 사람들이 막 엄청 화내고 에아 장사 똑바로 하네! 이러면 아 죄송합니다 아이 어떻게 해야되지 막 가격 낮추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바를 속속! 딱 두면은 딱 맞겠죠? 종업원 2명정도 더 추가 고용하고 아텐더라 우린 이제 미래를 좀 보자고 하이스펙인 친구들 얘다 얘랑 종업원 2명 기분이 청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좀 옵션이 특이한데 얘도 한번 고용해볼게요 이렇게 2명을 고용해서 와.. 가게 엄청 넓다 여기에다 무언가 식탁 딱 놓으면 되겠네, 이제. 아, 뭔가 되게 뿌듯하다. 야, 진짜 가게 같아. 멋있어. 이벤트 한번 열어볼까요? 평범한 파티. 이제 80명은 쌉가능이니까 해보자고. 한 번에 48명. 지금 빠도. 빰도... 어! 잠시만요! 예, 예, 예, 예, 이거 없지, 참.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다. 오뭐 모자라. 맥주 채워. 이거 이벤트가 지금 무슨 이벤트지? 물이랑 레모네이드구나. 레모네이드를 먼저 넣었어야지! 병이 하지 말고. 레모네이드. 오케이. 재웠어. 이 이벤트가 뭐냐면, 싼 가격의 음료수를 박리담에 하는 겁니다, 그냥. 그냥 힘들어한다. 너 급여 왜 이렇게 조금 받고 사냐? 다른 애들은 다 좋아하는데 왜 얘만 지금 어? 너 내가 확실하게 챙겨준다. 속상하네 제일 열심히 하는 어, 우리 브리안느가 혼자서 제일 저렴하게 일하고 있었네. 와돈 되게 짝짝 걸린다 근데 확실히 이벤트는 그냥 인원 제한인가 본데 그냥 최고의 효율로 이벤트 값을 뽑아 먹으려면은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여기 이, 이 지금 모험가 책상 둘수 있을 것 같아요 스페셜. 어,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 않네요, 이게. 됐어. 어, 잠깐만. 아, 모험가 책상은 손님이 앉는 게 아니구나. 아, 치즈 구하러. 이 모험에 가능한 모험가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더 많은 모험가가 올 겁니다. 아, 다음날이 되면 모험가가 오는구나, 여길. 와, 진짜 이 게임 미쳤다. <웃음> 와, 진짜 대박이다, 게임. 식탁을 18개나 소유해야 된다고? 어떻게 낑기면 그렇게 되지? 이벤트 손님들을 모두 서빙했습니다 800을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와우! 맘마메야 대박인데? 이벤트 또 해도 되겠다. 또 해야지? 안 되네? 한번 하면은 며칠 동안은 안 되나봐요. 음식은 생각보다 진짜 안 나가네, 많이. 이제 2층 꾸밀까? 어메 미안해! 뭐야 이게! 2층을 여관으로 꾸밀지 지금 좀 고민을 해야되는데요 2층까지는 식당으로 계속 갈까? 이거 몇 층까지 올라가냐고요? 4층이요 바닥을 1, 2층을 식당, 3, 4층을 숙박으로 하자고? 야, 5성급 호텔도 이 정도는 아닌데. <웃음> 4층을 스위트룸으로? 오, 어, 진짜 괜찮은데? 여관 좀 궁금하죠. 근데 돈을 좀 제대로 벌려면은 좀 참아야 돼. 지금 벌써부터 여관 시작하면 우리 이도저도 안 되거든요? 탁자를 늘려야 돼요. 캐스트만 봐도 18식탁을 소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2층은 똑같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자. 4층에다가 연구원을 두드려 넣자고. 좋은 생각이야, 야너 올라가봐 일단 2층을 아직은 안쓸 거니까 여기에서 혼자 외롭게 일하고 있어봐 <웃음> 좌천이라니 <웃음> 너무 안타깝잖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탁자를 좀 추가적으로 넣으면 되겠네 여기는 좀 VIP 룸으로 해서 조용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5급 탁자를 더봅시다 무거운 식탁 돈이 없어요 그 브랑탱? 모험가 식탁을 그럼 여기에다가 둘까? 오늘 좀 모아야겠다. 오케이. 오, 왔어, 바로 왔어. 이제 의뢰를 우리가 하면 되나봐요. 19, 20, 18, 15, 16, 15인데? 이게 다 합쳐서야? 선거 확률 98%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아, 아 근데 시스템이, 아 시스템이 진짜 독특해요. 이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걸 하기에 충분한 돈이 없습니다. 와, 진짜 일단 빨리 장사하자. 진짜 이 세계 온것 같아. 일단 그러면 363원을 벌은 상태에서 일시 정지를 해놓고 여기서 두 명을 고용한 다음에 이렇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아, 아. 그럼 인원이 이렇게 남네! 와! <웃음> 이 개쩐다, 게임! 이벤트를 개최해 200명의 희귀 손님을 서빙. 오케이. 자, 다른 일을 이렇게 보내고. 98%. 야, 2%의 확률이 바로 걸려가지고 막 실패하고 그러는건 아니겠지? 야, 이 게임이 진짜 정말 재밌네. 진짜 잘 만들었어요. 여기에 이제 숙박까지 영역을 넓히면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가 난 지금 너무 궁금한데. 메뉴보니까 특이손님 올 확률? 1%? 아, 이, 이 음식의 질이 올라가면 이제 올 확률이 조금씩 생기네요. 주요 코스 요리. 치즈가 들어왔나? 치즈가 없는데? 네. 치즈 아직 안들어왔어 돈이 많이 생겼거든요? vip석으로 내가 만들어볼게 멋진 식탁! 4명! 너무 비싸! 솔직히 돈지랄같아요 이거 선 넘네 이거 그냥 튼튼한 식탁으로 일단 넓힙시다 어 자리가 어 어? 이렇게 2인석 어때요? 2인석 모방가 너무 비효율적인가? 아 뭔가 좀 불편한데? 좀 깔끔하게 못더나 너무 다닥다닥 그냥 쑤셔는 느낌이라 기다려봐 Later. VIP석을 만들고 싶었는데 가장 안좋은 곳이 돼버렸어요 여기가 뭔가한명 남은 거 쓸쓸해 보인다고? 어쩔 수 없어 약한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플레이미어 그래 여기서 돈을 잔뜩 모아가지고 2층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만드는 거야 여기는 그냥 선술집이고 2층은 고급 레스토랑이다 일단 내가 봤을 때는 돈을 다 모으고 1층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정비하고 그 다음에 2층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지금 아직 안둔거 너무 많거든요. 이런 거 메뉴 또 레벨업 됐네요. 어 수프도 생겼어. 원래 수프 없었는데. 아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나 이거 오늘 하루 종일 하겠다. 작정하고 하면 진짜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겠는데. 아킨 드디소데. <놀람>